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바로 저강백구 선점합니다 어우 어, 뭐야 정브리키스 치수했네 어르신 치수? 서태웅 한번 해봐요 좋아 서태웅? 어. 뭐 어디갔어? 거의 오른쪽 오른쪽 야야 근데 레벨 1이라서 7일이죠? 오, 저 5일 됐어요 5일 됐지 아, 아니 뭐 무제한으로 뭘 키우니 키워야 돼아 아니야 나는 08이 오랜만에 왔네 누구 왔어? 남자라면 정대만이지 아 정대만 안 들어가요 잘안 들어가요? 잘안 들어가 진짜? 나도 3점 잘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네. 스이 써도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절대 안들어스도안 들어간다고요? 스케이 써도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 어...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6명밖에 보고 있지 않지만 <웃음> 여러분 이 게임에 적응해주세요 이거 <웃음> 진짜 꿀잼인데 자 최치수 강백호 정대만으로 갑니다. 합비찬나 <웃음> 힘을 보여주자. 화이팅 하이셔 화이팅. 화이팅. <웃음> 네. 저번날 김태리 이 응원해 주세요. 사실 초보예요. 진짜 거의 처음 하는 거라 마찬가지로서 자 갑니다. 사망떡이 이름 바꿨어요. 원래 뭐였는데 자 이거 다 내가 하 해? 어, 예. 그게. 최치수인데 왜나왜 내가 하는 거야. 방장이 안 거야? 방장이야. 빨리 패스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빨리 가야 돼. 좋아요.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요. 어? 오, 뚫렸어. 바로 블락이죠, 그러면. 바로 블락이지. 아, 진짜, 나 이제 블락 타이밍 좀알것 같아. 오케이, 바로 리바운드와 패스 바로 해야 돼. 오! 3점이 날려와요 너무 크다. 아이고. 바로 리바운드, 야, 영원, 리바운드. 바로 슛! 오케이! 와, 아, m v p 요 오, 히어민이. 좋아요. 뭐야, 뭐요 뭐, 방금... 이거 뭐 스킬이에요. 아 바로 덩크야 바로. 야 덩크해야지. 야, 몽구야, 바로 덩크해야지. 야, 몽구야, 몽구 패스. 아! 우 이거 아 보세요, 진짜 m b a 입니다 b MBT. a <웃음> <웃음> 자, 슈퍼 캐리하고 있어요. 자, 얘, 뭐, 얘네, 근데 못하야 돼. 이길 아수 있어. 얘네 생각보다 아까 춤보다는 안 나와. 실력이 안 나와. 그러네. 아까랑 다른데? 자, 안으로 주세요. 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무슨. 뭐, 뭐 맞는 소리가 나네? 아, 나, 나 패스, 패스. 잡았어, 패스. 잡았어. 아, 오케이, 비어, 오케이. 비어. 오케이. 안으로 주세요. 오, 뭐야, 무슨. 채취소가? <웃음> 내가 봤다. 야! 몽구나 무슨 채취수가 3두리, 미들슛을 쏘고 있어. 아, 아 얘가, 얘가 미드슛을잘 넣네. 잘한다. 자, 포스트업하고 들어가서 풋내기 슛 가게요. 풋내기 슛. 자, 아, 자 풋내기가 풋내기 슛 알려줍니다. 안마네 자. 상대편이 그렇게 잘하는 게니 바로 스티 가져. 얘네 못해, 얘네 못해. 자, 몽구나 덩크슛 아, 아이고. 오, 막았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들어가. 오케이 바로 리바운드 가겠죠 자, 밖으로 주세요, 밖으로. 오케이다. 자, 야 몽구나 너칠장연주라 여기 주세요. 오, 아이고 안 들어간다. 아, 뺏겼다. 자, 자, 자, 자, 자아 여기 여기 아 들어간다. 좋아, 강백호 바로. 야야대 일로 야, 내놔! 뭉부야 일로 내놔! 야구야 일로 내놔! 깨! 나와야돼! 한으로한번 나와야돼요 한번 나와야돼 나와야돼 야 일로 나와야 나와야 나와야 나와야 주세요! 안오면 내놔! 안오 주세요! 이야! 뭐지? 덩크 잘한다! 아. 아, 강백뿐 뛰었다 하면 덩크네 아 야, 얘가 어. 미드슛을 잘 넣네 잘하네 아. 저저 스킬 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자, 저 스킬 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자 여기서 바스켓맨 바스켓맨 바로 슬램덩크 갈지 아 <웃음> 잘한다 자자 자, 이거 안 들어가요 오! 오 아, 잘하네 와 다들 잘한다 오 잘한다 아이씨 멍때면 뺏긴다니까 이거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긴장감을 요한다니까 안 들어가요. 아, 리바, 아, 리바. 문구나, 리바 잡아줘야 돼. 안 들어가요. 내가, 아, 아 리바를 이거... 못 잡네. 쟤 뭔데 자꾸 리바운드야? 아, 쉽지 않네. 자, 안으로 릴게요 자, 문구나, 어떻게 해봐. <웃음> 어떻게 해봐. 이야, 거 그래도 얘가 나한테 공 계속 두고 있어. <웃음> 야, 체치즈가 어시스트 다섯 개야. 좋아, 이거 안 들어가요. 오, 뭐 야, 이거 했는데. 아무튼 그거 안 됐어? 김트리님 그거 안 됐나요? 아, 아직 스킨 안 찼네요. 자, 안으 주세요. 공을 못 잡아서 그런가? 일로 주세요! 내한마 네, 오, 우와! 와 뭐지? 대박이다. 아, 이번 판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안 들어가요. 어, 왜안 뺏기냐? 야 이거 야, 와 야, 형, 일... 어떻게 쏜 거야? 이기 들어가네. 이거 혹시하신가? 뭐 스킵이 있나? 야야 다시 한번 잡았다. 야 다시 한 번. 야. <웃음> 야, 이 만화 같아. 계속 이렇게 하네. 야이 만화 보면 그래. 리마운드 잡았지야잘 가야잖아. 이 패스를 돌리래. 야 그래도 형이 늦잖아. 어? 야 여기 들어가? 30초만 진지 30초만 30초 자, 3점 출 한번 나와야 되는데 김트리님 자 내가 앞에서 스크린 걸어줄까? 오이안 나와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바로 자어 어, 3점 바로 쏘세요 쏘세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 이게 그 스킬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어, 어, 이런 애들도 이게 뭔가 나온다니까. 다들 이게 뭐가 있구나. 야, 가면 고, 가면 고, 가면 고. 여기 있습니다. 가면 고. 가 주세요, 주세요. 다음 방 각이니까요. 아, 아 이겼습니다.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자, 여러분, 이번에 이겼습니다. 자, 우리는 강하다. 아, 우리는 강해요, <웃음> 여러분. 자, 강한 응. 유저들입니다. 자, 어, 그래도 몽군이가 엄청난 패스 플레이를 해줘서 이번에도 아, 번에 조금 수월했죠. 아 MVP, 바로 받아주죠. 야, 아, 별별이까지 다 보면 이제 좋을 거요 명왕이던 패스면 좋겠는데. 나랑 할게 없네. <웃음> 아! 장한 하비어, 하비팀, 김트리팀 나눠 3대 3해요. 방 만들어서. 어, 그거 아 있나? 오, 어, 그럼 방 만들 수 있나 근데 이게? 뭐, 어, 이방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자. 아, 저, 여러분, 이제, 1만 더 올리면, 이제, 어. 합의천도 동아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분, 1만 더 올립시다. 오케이. 하나만 더 올리면 되겠네. 자, 오케이. 자, 주는 보상들 일단, 빨리빨리 다 받고. 오, 나 강백호 받았어. 레벨 7 됐죠? 네네. 강백호 줘요. 오 강백호를 너무 빨리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강백호가, 까까머리 강백호 있잖아. 아 어, 그치 괜찮지. 그치 어, 그치 싹 틀지 나는했네어싹툴지안에서 잘했어 문구다. 이 정도면 준수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 여기 이제 듀오 시합이 있어요 듀오 시합을 한번 해볼게요 듀오 시합을 우리 김큐님과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자큰 없어 자, 듀오 음...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듀오 모드한번 가볼게요 아방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 별관리 어, 이거 끝나고 한번 해보자 자. 1승 보상하면 요걸 주고, 3승 보상, 5승 보상이 아, 따로 있네. 자, 아,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성대팀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근데? 네, 몰라요. 저는 강백구 입니다 어떤 진짜, 캐릭터로 가시겠습니까? 아, 씨, 어렵다. 생각 잘해야 돼. 아, 진짜 어렵긴 한데. 좋아, 이번엔 서태웅으로 갑니다. 원래 어, 서태웅. 원래 라이벌로 가는 거지. 간다, 우리 출발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 두 명씩 하는데,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축박날리기로 들어가요. 네, 요거 한 시간 하고, 바로 축박날리기로 들어가요. 자, 강백호 정대만데, 강백호 설태용이네. 강백호가 잘할 것 같은데, 얘, 황금색이네. 뭔가 눈구공이 오늘 마왕이 풀감 해줘야지. 축박날리기까지한 번, 풀감, 풀방 가야지. <웃음> <웃음> 점점 점점 있네 <웃음> 아, 너무 많이 한다 막먼 <웃음> 바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가? <웃음> 음 의리의 마왕이니까 자 내가 또 이거지 오케이 갈게요 잡아주세요 주세요. 맞아, 주세요. 잡아주세요 아주 좋겠다 뭐 벌써 이거 있 자자자 패스 패스 오케이 슈퍼 가서 난리 이런 거 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팀원이 갖고있어아 3점슛만 쏘냐 아. 안들어간다 아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갑니다 어얘 렉인가? 멈췄다 오케이 멈추면 개꿀이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왜 쳐? 웃음> 아이 진짜 계속 3점만 쏘네. 와, 아명 들어갔네. 막뭐 이상한 스킬 쓰는데? 오게. 아, 이상한 이상한 스킬 같은 거 쓰고 있어? 아우, 아 우리가 3점을못 쏘니까 이게. 그나좀재긴하 들어가지면. 내가 슈퍼가. 게 들어가 주시면 내가 슈이가서 속을... <목소리> 아 <웃음> 뭐, 이거. 뭐해, 뭐.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면서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3 점이네, 안 들어가요. 어, 아뭐정대면 다시 간다. 계속 손에 어, 이거 봐봐. 잡아야 돼 우리. 오케이, 밖으로 다시 안으로 쭉김태이 안으로 쭉 돌아 들어가세요. 오케이. 야야 야, 서태웅도 덩크 넣는구나. 서태웅 덩크 잘해. 그렇지. 강백호. 어, 아야, 던크. 야. 야 뭐. 아 쉽게 제기는두명두명 두 하니까. 그러니까요. 슈퍼로 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기 푸네게시 푸네게시. 어. 스킬이 뜨는 걸 활용을 아주 잘해 줘야 돼요. 아. 뭐야, 뭐야, 네. 뭐? 뭐... 아아아야 이게? 열심히 했는데 3점씩 들어가면. 뭔가 내게, 이게 백 빠진 애기 자, 서태웅님 부탁한다. 어! 안 돼. 아. 근데 아... 계속 쏜다. 오케이. 나이스 멋있다. 아, 씨, 프랑목 없다. 다시 블랑 먹다. 다시 바스켓맨 슬램고 쏘게요. 진짜...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이게 잡이야. 이게 역시 그 아는 캐릭터들이 하니까 와, 아, 와 진짜 야, 방해했는데 이게 진짜 한 방에 그냥 이게 내기내기 꺾기는 오 바로다 지금이다. 아 늦었다 오케이. 네. 네. 아그 서태웅이 맞네. 김트리님이랑 서태웅이 맞네요. 서태웅이랑 아... 맞나? 안돼. 아야아 아, 이거 실점이야 스킵 스킵을... 이제 한점한점 한점 뒤지고 있구나. 아 스키는 아, 스킵 스킵 못 먹나? 아아 아... 성급했어. 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아우, 제구. 뭐... 어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 노마크 아니, 노마 크잖아. 가크 바로고요. 어이, 똥크도 어, 안 돼. 왜 이래? 아, 와 아, 힘들다. 아, 씨, 아슬아슬했다. 아. 아, 아 이거 못먹네 17초밖에 안남았다 이제. 시간 없어요. 자, 제가 안으로 오를... 빨리 들어갈게 오, 어, 지금이다. 땡게 <웃음> 아 근데 요에를잘 막아야 돼아 이거,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는구나 어, 이거 안들어가다아 네, 아, 아,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돼 그러면 저희가 놓고 연장 안으로 빨리 빨리 들어가요 오케이 지금이야 바로 덩급 오케이 오케이 스킬이 딱 있었지 야,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이제 버텨야 돼요 7초 6초 6초, 6초. 아 뭐야 정답아 오야신야 오! 오! 야, 이거 엄청 쫄린다 와. 와, 이거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와 진짜 쫄리네 이거. 자 여기서, 아, 아! 이거, 야 이거 여기서 페이드오면 안 들어가지. 뭐, 와. 야 이거 말이 되냐 진짜. 와, 씨, 슈퍼 가서으로 안으로 들어갈게. 뭐야 이거? 다시, 다시, 슬레이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자, 천천히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웃음> 카트나 원바로 어. 때보다 재밌게 하고 있대 <웃음> <웃음> 와, 말도 안 돼. 얘 정대만 키운 것 같아. 아. 야, 말도 안 돼. 와, 슈퍼가속, <웃음> 슈퍼가속. 오케이, 다시 테스트를 이렇게. 오, 잘라, <웃음> 잘라, 안 할걸. 안 돼! 안 돼. 아, 아, 친다. 이거 힘들 참았다. 이게 날라가다. 안 돼. 아, 이또 3점 쏘네. 와 야. 야, 이거 3점에 걸린다. 이거. 키웠네. 이거. 키웠네. 정대만 키워서 그래. 아, 정말 진짜. 이게 불락이야흐락이 <웃음> 슛! 아, 분명히 슛도 안 들어가고, 이거. 아! 아! 3점에 걸렸어, 3점에. 아. 아, 마음이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후원을 해주네. <웃음> 고맙다. 원발할 때 약간 화내시는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아. 이번에 다시 사, 3인 게임으로 갈까요?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네. 아, 근데 이번에 우리 잘했어. 죽기왕이야나죽기왕저동호 <웃음> 왕! 야, 도움을 많이 줬대. 근데 저게 더잘 맞네. 서태웅이 좀잘 맞네. 맞네. 아, 서태웅이 오케이. 서태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업적을 달성했대요 자, 업적을 달성해서 뭘, 뭘 많이 주고 있어요. 오, 이제 동아리 된다. 오, 동아리 돼요, 동아리. 말없이 평안을 주시는 마음이 진짜 웃기네. <웃음> <맞긴 해. 웃음> 건조는 S까지 키워서 슛좀 괜찮은데 혹시 3대3 가능할까요? 오 어, 이제 매니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슬슬. 그니까, 러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거 있어. 있다니까,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 자, 아, 진짜 많이 봤다. 나는 일단 강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동아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호평통신? 개설. 아유, 이거, 이거 벌써 500개 있어야 되는데? 나몇개 있지? 아유 어, 있죠 아예 넉넉하지 이제. 아비 채널을 위해서 네. 넉넉하게 준비해놨죠 또자 아아 여러분 동아리 만듭니다 자 아비 채널 자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자 아비 채널 동아리 만들고요 자 유튜브 아비 채널 슬램 넣고도 잡는다 제압한다 레바운드를 <웃음> 제압하는 자 게임을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자, 레벨 조건이 있네요. 레벨 조건이 1 2부터에들어오려면아 그럼 나못 들어가네? 티어 조건도 있는데 아 어, 아이언 요거부터 자 바로가 심사를 거쳐야 되죠 저희는 자 마크를 자 마크 여러분들 골라보겠습니다. 자 마크를 골라볼게요. 자 여러 가지 마크가 있는데 김태림님 어떤 마크가 좀 좋을까요? 여덟 개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에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있네요. 자, <웃음> 공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야... 자 여기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번이에요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곰에 한 표를 올려 보겠습니다 곰나요거 요고 김태희님은 어떤게 좀 마음가시나요? 요거 너무 피름이 같잖아 저는 이, 이, 역시 7번째 저 농구공이 죠아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약간 날아간 그 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 아 오늘 마왕이 언니 마신양 언니 아이고야 마 너한테 그냥 고을 권할 줄게 너도 후원만 해그랬나자 4번 요거 요거 독수리 마왕이 한번 골라봐 4번 6번 요거 여우 독수리 간지나네요 자, 자. 마왕님 골라주세요 마왕이 골라봐 <웃음> 오늘 너의 피가 한번 따라간다 오늘 자 마왕이 피 한번 볼게요 자. 이 독수리가 인자고 나는 저 박스에 웅장하게곰 느낌으로 딱 갔으면 좋겠는데. 갈리네, 이게 또. 이거 꿀잼인 독수리. 독수리. 어, 어 독수리가 어. 표가 많은데? 독수리, 뭐야, 독수리 왔네? 독수리, 독수리, 별별인 독수리. 번개도 어, 면은 어, 요거 독수리. 허기형은 독수리네. 독수리네. 그래, 그럼, 그럼 독수리로 가겠습니다. 자, 독수리. 그, 독수리가 인기가 많은데? 자, 인기가 많은 독수리, 번개. 이걸로 가면 돼. 자, 그리고 바로 개설을 눌러서, 짜잔. 네, 저는 킹킹이 되었고 네, 인원은 50명까지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임무가 있네. 주의석체크. 이게 카트도 그렇고 동아리를 하면은 이게 되게 카트랑 원바랑 시스템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